제곱근 a라고 읽는다라고 했어요 음에 네. 맞나요? 음네어 그러면요 이거는 제곱근 a인가요? 아 이건 음의, 음의 양수 아아 아, 음의 제곱근 아 이건 음의 제곱근이에요? 음의. 아. 그럼 이거는 읽을 때도 제곱근 a가 아니고 뭐라고 읽어요 그러면? 음의 제곱근 말 음의 제곱근 a를 트튼아아 아, 음의 제곱근 라고 읽어요. 오. 루트 a, 루트 a라고 읽어요? 아, 음의 제, 음의 제곱근 a. 아, 음의 제곱근 a. 아, 그렇군요. 음. 그렇게 읽을 수 있네요. 아. 음. 아. 아, 여기 그 보니까 선생님그 여기 음.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음. 그럼 이거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읽을 수도 있겠네요. 음. 아, 그렇군요. 아. 아 그럼 이건 제곱근 a가 아닌 거네요? 음. 아 어, 네. 음. 아, 그러면은 제곱근 2는 뭐만 해당돼요, 선생님? 어, 제곱근 2는 루트 2. 아, 그냥 루트 2만 되는 거예요? 응. 음. 아, 그럼 요거 두 개를 구분해 줘야 되겠네요. 응. 음.